자,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를 찍으러 나왔는데요 첫 번째 오락실은 어딜지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 제일 처음으로 오셨네. 잘 들리나요? 아 세이브님, 홈플러스님 어서오세요. 아직 오락실에 도착은 안 했는데 좀 미리 켰어요. 제가 카드를 놓고 간것 같아요, 편의점에. 그래서 물어보러 왔거든요. 잠시만요. 네, 혹시 제가 카드를 놓고 간것 같아서 네, 맞요맞 네, 맞아요. 맞다. 네, 맞다. 네. 네, 맞아요. 네, 맞요 네. 네, 맞아요. 네, 요 네, 요 네, 맞요 네, 맞요 여러분들 제가 새로운 콘텐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 이름이 정해졌는데 바로 이름이 오락실을 찾아서 네, 여러분 여기 어디게요?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저한테 정말 익숙한 곳이죠 여기 어디냐면 맞아요 지플렉스에요 지플렉스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제첫 번째 오락실을 찾아서 장소는 지플렉스였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펌프요? 잠시 뛰려고요. 여기에 오락실에 무슨 기계들이 있고 무슨 게임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QR코드를 못 하거든요. 금방 적을게요. 자, 지플렉스에 이렇게 왔고요. 지플렉스는 이렇게 펌프 기체가 되게 많아요. 보이세요? 딱 봐도 펌프 기체가 4대예요. 4대예요, 펌프 기체가.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이름으로 오락실을 찾아서 그 이름으로 열심히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도라실 장소로 선택한 곳은 집플렉스인데요. 집 같은 곳? 응. 집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죠. <웃음> 한번 조금 돌아볼까요? 조금 한 바퀴 돌고 한 코인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펌프가 이렇게 쭈루루룩 있고, 펌프에서 바로 뒤쪽으로 걸어오면은 이렇게. 리듬게임들이 엄청 많고 여기는 무슨 운전하는 거게임기에요 제가 이거 이름 까먹었는데 이름 뭐더라? 이렇게 이 게임기는요 이것도 리듬게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터치하면서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터치하는 게임이에요 <웃음> 설명이요 설명 잘하고 있나요 아 저거 유비트 아, 이거 유비트 유비트라는 게임기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지투 맞죠? 이지투라는 게임 이런 게임이 있고요 저는 근데 이거는 못해요. 잘할줄 몰라요 2009년에 처음 나왔던 유비트 어, 가도부님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뒤쪽 보이세요? 여기 펌프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펌프하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이거는 이게 뭘까? 비트메니아? 제가 게임기를 잘 몰라서, 펌프밖에 잘 몰라서, 비트메니아 투덱이라는 거래요. 비트메니아 투덱이두 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코인 노래방 못 들어가게 이렇게 경고문 써놨어요. 어, 유비트는 2008년 7월 24일에 일본에서 출시한 게임이군요. 싸볼. 이거는 유명하죠. 싸볼. 못하지만,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볼. 두 대가 이렇게 있어요. 구조가 좀 특이해요. 이거 사볼 뒤에 옆에 보이는 게 펌프의 뒷판이에요. 이거 이거.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펌프하는 데예요. 이렇게. 이렇게. 펌프하는 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돈을 교환하는 게 멀면 짜증나잖아요. 여기는 돈 교환하는 곳이 진짜 가깝고, 종류별로 이렇게 잘돼 있고, 동전교환기는 두 대나 있어요. 여기 2층에. 여기 철권이 네 대가 있고요. 철권 네대 있고, 이거 아시죠? 이거 일반인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웃음> 이거, 이거. 뭐, 왜 이렇게 나와. 나 이거 재밌는데. 이거, 어? 이거 안다미로 거네? 여러분, 이거 안다미로 거였네요? 몰랐네? 안다미로 거였어요. 이럴 수가? 몰랐네? 그리고 지플렉스의 가장 가장 가장 가장 가장 큰 장점은 제 생각엔 이렇게 통창! 보이세요? 이 환경? 펌프 그리고 이렇게 뒤에 완전 통! 통유리! 통창!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요. 펌프하다가 쉴 때도 이렇게 밖을 보면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비트온 저 비트온도 좀 좋아하거든요 비트온도 두 대가 있어요 근데 프라임2예요 더블엑스 비트온은 지금 없어요 비트온은 안다미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어? 나 몰랐어 어디 거야? 이렇게 여기도 통창 풍경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벚꽃이 다 지, 졌는데요. 이거 벚꽃이에요. 지금 제가 <웃음>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게 벚꽃이에요. 사실 저는 3층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웃음> 근데 2층도 한번 보러 갈까요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사람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다트예요, 다트. 보이시죠? 다트가 있고, 요 내려오자마자 계단 바로 옆에는 들링그린 찾기. 2층의 하우스 오브 더 데드 스칼렛 던도 안다미로 작품이라고 아 이거? 아 진짜요? 나 몰랐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들어, 들어가볼까요? 이렇게 이거 방이야 아, 방이야 방이야 아 국내 판매를 안다미로가 하는 거고 제작은 세가가 했구나 되게 잘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여기에 막 이런 게임기들이 엄청 많아요 봐봐요 그냥 이것도 약간 그런 게임 총 게임 같아요 좀비 잡는? 4D, 4D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보면 아 이렇게 생겼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일반인분들이 이렇게 틀린 그린 찾기 하고 계시고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저 이거 해봤는데 이거 엄청 막 먼저 빨리 치면 이기는 거 그리고 여기 무슨 캐리비안의 해적같이 생긴 거 아세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우와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총 쏘는 건가봐요 나도 안 해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니셜디 이니셜디도 D도, 이니셜디도 D도 두 대나 있어요 어, 야 이거 트랜스포머야? 나 이런 거 있는지 몰랐네? 뭐야? 나,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웃음> 이거 뭐야? 아, 여러분 여기 무슨 로보트 같은 게 있는데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웃음> 나나지플렉스에 2년 동안 다녔는데 지금 이거를 오늘 처음 보다니 <웃음>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 있고 이것도 총 게임 이것도 총 게임 2층도 역시나 이렇게 예쁘게 통창이 쭉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인기가 많은 다트 다트가 진짜 많아요 다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트가 여섯 대 다트가 여섯 대나 있고 저는 사실 다트를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근데 가끔 술 먹고 내기 같은 거 하거나 할때 다트하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다트도 진짜 펌프처럼 매니아층이 두터워서 항상 다트에 사람이 많아요 항상 그리고 이건 제가 허세일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하는 거 짜잔 사격입니다 사격 사격이 네대나 있어요 근데 저 사격 좀 조금 잘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사격 옆으로 들어가면 여기 여자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1층을 한번 볼까요 1층은 아 여기도 이것도 있어요 화폐 교환기가 여기도 있고 1층은 사실 뭐 별게 없어요 제 생각엔 별게 없어요. 인형뽑기막 그런 거 있죠? 여기가 입구잖아요.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기본적인 사탕 뽑는 기계. 이건 거의 뭐 생략해도 될 수준이에요. 여기 쭈루루루룩 다인형뽑기 기계. 쭈루루룩. 여기도 인형뽑기 여기도 인형뽑기 농구.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농구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웃음> 이거 안 다미로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무슨 차가 있네요. 오버테이크? 오버테이크 DX라고 써있네요. 펀치 근본. 야 진짜 이런 근본적인 펀치 기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883점이 하이 스코어인데, 깨러 오세요. 아, 이거 잘하시는 분은 900점 대도 되잖아. 오버테이크 DX도 안다미로 어, 여기 안다미로 맛집이었네. 지플렉스가 안다미로 사랑하네. 그리고 이렇게 인형뽑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인형뽑기 중독이었어요. 진짜 그 인형뽑기 엄청 많이 할때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중독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해요. 그리고 가장 또 기본적인 기계 있죠. 이런 거 버, 버블 뭐냐? 버블버블이나 테트리스 그런 거나 막 두들기는 거 있죠? 막 두들기는 저런 게임 커플끼리 하기 딱 좋은 게임 커플이 있네요 주르륵 이렇게 커플천국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게 아마 테트리스인가? 테트리스 있고 보글보글 뭐 버블버블 버블 뭐 이런 보글보글? 아 보글보글이야? 아 보글보글 있고 여기 또 화폐 교환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인형 쭈르르르르르 있고 그리고 저기가 입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CCTV CCTV가 잘돼 있어요 어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 펌프하러 가볼까요? 저는 펌프하다 좀 힘들면 슬링그린 찾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 이거 안담이로 게임을 하고 있다 저거 아시죠? 지플렉스는 어느 지점인가요? 지플렉스는 신촌입니다. 신촌! 2호선 신촌역에 있습니다. 기체가 4대가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펌프를 할수 있다는 점 너무너무너무너무 장점이죠? 4대가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자, 이제 한판 해볼까요? 좋냐면 고수분들이 꽤나 많아요 저는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고수분들 플레이를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래서 지플렉스에 처음에 오게 된 계기가 어 되게 저러는 사람 진짜 많고 보는 것도 좋고 이래서 자주 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1번 기체 쪽인데요 저와 정이 많이 든 1번 기체예요 이유는 다들 아시죠? 제가 방송을 여기서 하니까 맨 처음으로 온 이유도 제가 방송하는 곳이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 일본 기차에서 밖에 보니까 바로 창문인데 달이 보이네요? 달이 보여요?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일단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오락실을 찾아서 첫 번째로 지플렉스를 소개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오락실은 어디일지 한번,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로 <웃음> 아이 오락실에도 엑스선이님이 한번 방문해주세요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